4시까지 순초점에서 오라고 하셔가지고 4시 반쯤에 출발했는데 지금 여기가 저멀 머리 원산도하고 명목항 있는 다리 공사하는 교각이 보이네요 너무 너무 오래 배를 탑니다 와 에, 아직도 더 가네 자 오늘은 항에서 인트로를 찍지 못했습니다 항에서 4시 반에 출발을 했거든요 첫 포인트에 도착하는데 2시간씩이나 걸린다는 이런배는 처음 타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출발은 안흥항 태안군 안흥항에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 이 앞바다가 원산도 근처 앞바다입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은 비교가 좀 되려나? 인천 연안부도에서 덕적도까지 가는 거리보다 더 멀게 나왔습니다 아무튼 열심히는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늘 9월 22일 사물이고요 안흥항 기준으로 만조가 오후 2시 38분 간조가 오전 8시 54분 그 9시에서 2시 반 정도까지 그래서 오늘은 들물낚시네요 어, 저도 낚시꾼이고 사람인지라 첫 터에 도착하는데 2시간 걸린다는게 이게 편치는 아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 낚싯대를 하나 저렴한걸 샀어요 아낙스 일카마스터라고 일, 160짜리 초리대를 두개를 주던데 하나는 주꾸미 전용대 하나는 갑오징어 전용대라고 초리대를 두개 주는데 갑오징어 전용대로 나왔습니다 저는 좀 무거운 추를 사용하니까 그리고 고추장애기로 시작하고 싱커는 16호 채비는 쭈꾸미 선상낚시 채비 걸로 시작합니다 자첫 캐스팅 여기 물칸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스박스에 직접 담습니다 어, 수심은 10미터? 10미터 좀 안쪽으로 되겠네요 <웃음> 첫 포인트까지 2시간을 타다니 참 처음 타봅니다 음 낚싯대가 챔질은잘 되네요 아직 잡아보질 못해가지고 계속 천지르네. 자첫 수. 자 물칸이 없어서 오늘은 직접 갔습니다어 꿈에도 생각 못했네. 아 카운터. 바닥은 간간히 돌밭이네요 뭐 돌밭이든 뭐든 나오기만 하면 되니까 아이스박스를 열어놓고 하면 얼음이 금방 녹을 텐데 아 3일간 10시간 잤네요 어제 한 4시간 반 오늘 달려올 때는 한 2시간 정도밖에 못잔것 같아요 다자마자 나오는 건 아니고, 땀은 땀은 나옵니다. 땀, 땀. 수심 깊은 데는 다자마자 찍기만 하면 나오긴 하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오늘은 10m 안쪽 같은데, 찍고 한 5초, 10초? 이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살짝 걸림도 있고요. 주광을 좀 해볼까요? 너무 땀도 안나오는데 자 처음에 감 잡으실때는 이상하면 챔질 올라탔는데 못느끼겠다 그챔질 안해서 놓치는거보단 낫죠 아직 열마리도 못잡았으니까 회챔질 열심히 하고 감 잡고 추를 오늘 사물이라서 16호, 18호, 20호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좀 무거운 걸좀 무거운 걸 준비해서 그런지 부탁합니다해 뜨면 또조화가 달라지겠죠 아 수심은 진짜 좋은데 따문 따문 나오면안 되는데. 여기가 포인트인 포인트인가 봅니다. 보모 보트도. 예, 예전에 추가 흐르네요 어 예자를 좀 써볼까요? 안되면 자꾸 이것저것 바꿔보세요 정답이 없고 내가 그날 패턴을 찾아야 되는 것체지 없으니까 예자의 홀로그램 시트지 좀붙이고 밑에 추를 조금 날아가지고 이것도 한 18호 정도? 그 정도 무게 맞췄습니다 안 나오면 또바꿈면 되죠 이 녀석이 뭐야 밭도 이쪽으로 오시나? 배가 갑자기 몰려드네요 막 생기다가 막 섞여 나오네 작은거라 아이고 <웃음> 어, 왜이렇게 작지? 거기도 와. 조금 잤죠? <웃음> 오우 쌍이네쌍걸이래도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아, 지난번에 쓴 로드보다 10cm 정도? 그 정도 길인데, 손목에는 조금 구하는 더 먹는 것 같습니다. 대신 감도는 좋네요. 어, 지금 낚싯대통에이다코 비비 e. 말고 그 밑에 이이다코 e. 알인가? 얘는 63,000원, 걔는 73,500원 가지고 샀는데 그거는 선경이 1.2mm인가 그렇습니다. 아우, 계속 챈질이네여튼이 녀석을 먼저 써보고 분평을 하고 그 녀석을 또 써보겠습니다 15미터 이상 바닥이 바뀌었습니다 섞인 게 산이 질이 죠？오, 근20 미터 는되겠 네요. д у м а 저희도 못갈것 같습니다. 저는 고추장이 안 나오네요. 왜 고추장이? 꼬치장에... 수심 이 20m 이상 거기 가더니 이제 없습니다. 수심은 조금 얕아졌는데 햇빛도 쨍쨍 치고 어제까지 비가 와서 그런가 뭐 이것저것 다 써봐도 안 나오네요. 오랜만에 100만 년 만에 한 마리 나오네. 문어, 문어 때 쓰던 곳, 색동 액기 어망고에 나옵니다, 어망고. 안 나오니까 두개 달아봤는데, 이태 바늘에 나오네요. 오늘은 뭐, 카운팅도 의미가 없어요. 9시 넘었는데, 아직 100마리도 못 찍고, 200마리 가까이 가서 샀어야 되는데, 오늘은 마리수를 많이 하는 날이 아닙니다. 오, 가비. 가비 타러 오셨나? 비워야 되겠습니다. 고기처럼 먹는 예? 고기처럼 먹는 예? 요 아니요? 갑오징어는 톡 때리고 네. 흔들고 그런 게 갑오징어. 무럭도 가끔 물, 물고 나와요. 무럭이나 아, 뭐 치어들 예예 예. 예. 9시 40분인데 인제 100마리 묵직하다 이거 했을 때 챔질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쭈꾸미도 봐서 좀 이상하면 도망가거든요 그러니까 묵직한 거 말고 바닥을 콩콩 찍으시든 질질 끌으시든 간에 어? 이 앞선이랑 좀 느낌이 다르네 이상하네 그러면 무조건 챔질부터 하고 오시는 거예요 무게감인데 묵직한 거 말고 이상하면 그냥 바로 챔질하시고 그런 또 물색이 괜찮은데 출하시는 거예요? 좀더 끌어가셔도 되는데. 맛있는 사이즈가 나오긴 하는데 맛있는 사이즈가 나오려면 마리수가 나와야 되는데 <웃음> 맛있는 사이즈가 마리수가안 나오네요 물색이 괜찮고 수심이 얕으니까 홀로그램 시트지 붙여 애자가 잘 먹네요 떡떡 이렇게 갑자기 커져 심심하지 않게 나오는 음. 사이즈가 너무 작습니다 맛있지 뭐 1년생에도 저는쭈꾸미는 방생 없어요. 오, <놀람> 선글루네. <호우, 싼> <놀람> 어, <놀람> 이커머스 토 6만 3천 원짜리인데 한 반나절 써 보니까요. 감도는 뭐그 로드스랑 비슷한 것 같은데 물론 그 로드스가 경상은 아니죠 철리때 부러져가지고 팝가이드를 주문해서 수리한 건데 그거보다는 솔직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는 좋고 아, 다만 이그립부가 조금 불편하네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139마리 와, 오늘 쭈꾸미를 갑오징어처럼 하네 애기 계속 로테이션 바꿔주고 쭈꾸미가 이렇게 힘들었나? 아, 배고파 한번 분바람좀 잡을 수 있을까요? 한 마리 넘겠는데요? 네, 예, 고맙습니다. 오, 치코미 라면인 줄 알았더니, 치코미, 국이네요. 네. 예, 사모님, 국물만 좀 주시겠어요? 저 이거 좀 말아먹어요. 예, 예, 고맙습니다. 아예 고맙습니다. 맛있겠네 그럼요, 조그만 게 맛있죠. 풀께요 네 죄송합니다 예, 한번못 먹는 포인트라고 해도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있나요? 조금만 더걸어 40분에 들어간다고요? 자, 지금 팽이 62마리. 이렇 yeah. yeah. yeah. 친절하시고 뭐다 좋으신데 4시 반에 출발해서 타워에 도착시간이 6시 반 그리고 철수시간은 1시 40분 조가가 거의 역대급으로 나왔습니다 이정도면 저 인천권이라 전국항 갑자기 껌모가 그리워지네요 어? 아 제가 풀게요 제가 이런거 잘 풉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제, 제가 죄송하죠 걸리는게 누가 죄송할게 어딨겠어요 <웃음> 다 거기서 오고 근데 뭐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엔딩을 못찍었습니다 어, 뭐 엔딩은 딱말 그대로 그런거 같아요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오늘 175마리? 6마리? 카운터가 태클 박스에 있어가지고 뻔해질 않았는데 트렁크에다 싣고 오늘 지퍼백에 넣지도 않고 그냥 그냥 아이스박스에 넣었어요 물때도 사물이고 다만 하나 걸린게 아, 좀 포인트가 신진도에서 출발을 했는데 영목항 앞바다까지 가더라고요. 2 시간 걸리는데 제반 상황 오늘 날씨도 좋았고 다 좋았는데, 에 물론 뭐 이런 날 저런 날 있고 제가못 잡은 날도 있고 뭐 그렇게 하는 건데도 글쎄요. 9월달에 사물에 쭈꾸미가 200마리도 안 나온다. 어뭐 첫째는 제 실력을 실력을 의심해야 되겠지만은 제가 200마리도 못 잡을 그럴 실력은 아닙니다, 솔직히. 네. 뭐 굉장히 아쉬운 하루였는데 다음에 주꾸미배를 탄다고 하면 이쪽으로는 안올 거예요 뭐 이런 날이 있어야지 다음에 또 많이 잡고 싶은 날이 있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을 또 기약해요